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드래곤볼 레전드 첫번째 길드 엑시비션 토너먼트 신사길드 대 타이앤 길드의 중결승 매치가 오늘 치러지겠습니다 저는 중계를 맡고 있는 타이거 이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12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가지고 총 4명의 선수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신사길드에서는 3명의 선수가 중결승에 진출해 있고요 타이거 이 제가 있는 타이앤 길드에는 총한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승전에 오를 선수가 과연 누구일지 오늘 준결승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결승전에서 타이앤 길드 대 신사 길드의 결전이 치러질지 아니면 신사 길드 내에서 그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싸움이 있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올 선수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중결승에 올라온 선수는 첫번째로 타이언길드의 오반투 선수고요 두번째로는 신사길드의 포피 선수입니다 이두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가 과연 결승전에 오르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타이언길드의 오반투 선수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포피 선수가 그대로 신사길드의 쾌승을 이어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반투 버스 포피 오반투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아인 길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선수인데요 그 무게감을 견디고 결승전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신사길드의 포피 선수는 신사길드의 축제 분위기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이 경기 중요하겠는데요 과연 준결승 첫번째 경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같이 지켜보시죠! 첫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첫번째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막에 나간 것처럼 오반투님의 재생 불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화면으로 나간다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쿠피님은 보시는 것처럼 악계, 네, 12강전 처음부터 악계로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계시죠. 자, 이에 맞서는 오반투 선수 사이어인 덱입니다. 경진이 시작됐고요. 자, 두 선수 초반에 굉장히 살피고 있는데, 네, 오반투 선수가 선호공 그 위에 이용을, 아,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두 번이나 이걸을 연화가죠. 반면에 복피 선수는 이제 유니크 게이지를 소비시켰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네, 선탭 이용으로 일단 공격을 날렸고요 이 악계가 특히 사이민한테또 강한 면이 있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악계를 저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거를 잘 막고 오반투님이 승리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코피님이 악계 갓 플레이어의 그 명성을 그대로 살려주실 것인지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오반트님이 더 많은 데미지를 가져가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신중한 상황이에요. 자, 헛베이싱 쳐주고요. 아, 이번에 헛베이싱을 오반트님이 잡았어요. 자, 그에 맞서서 데미지를 줄이는 호피님이죠. 자, 카드 다 날립니다. 오반트님. 지금까지 오반트님이 플레이가 좋습니다. 아, 드디어 공격을 가져왔는데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방한 한 방이 엄청납니다. 여태까지 분리했던 측면이 단번에 뒤집어지는데요 과 이거를 막을 수 있을지가요 아못 막았죠 자 아직 부활풀리저는 부활도 안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4대2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격을 이어나갔지만 오반투님 지금 칼베이싱까지 당하면서 불리해졌습니다 자 골든프리저 무기 뽑았죠 아 이거 맞으면 죽죠 이야, 이렇게 단번에 상황이 포핀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끝났네요 아 이렇게 첫번째 경기는 조금 빠르게 끝난 것 같습니다 포핀님이 오반투님에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포핀님의 악의 계보 프리저들로 오반투님의 사이어인들을 압도하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반투님 딱 한경기 남았고요 타이아인 길드로서도 딱 한경기 남았습니다 과연 이 경기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4강전 첫번째 매치의 두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두번째 경기 결과로 결승전 진출자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포핀님은 악의 계본데 보라색 프리저 대신 이번에 풀파워 프리저가 나왔고요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오반투님은 초사이언 덱에 새로 나온 울트라 초베지트가 포함되어 있네요 예상한것처럼 오반투님의 첫번째 타자는 초보독이죠 버프를 위해서 나온거죠 자 공격을 선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반투님 자, 풀파 프리저 같은 경우는 때리면은 부활 금지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울트라 초베스트가 부활하는 거를 막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고요. 자, 말씀드린 순간 헛뱅싱으로 오반트님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두 방, 세 방으로 체력이 4분의 3이 깎였어요. 자, 이거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자 투피님이 지금 프리저를 바꾸면서 일단 순서로 바꿨는데 라이징 날라갖고 왔죠 이거는 초베지트로 바꿔도 바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변화였는데 이걸 또 오만투님이 막습니다 자 체력 1이 나오면서 죽지 않고 초베지트 부활까지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맞으면 끝이죠 아 바꾸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막으면서, 바로, 풀파워 프리저한테, 부활 금지 당하면서, 초베지트, 먼저 리타이였습니다. 자, 버독이, 그래, 스케 초베지트를 죽임 풀파워 프리저를 죽이고요. 자, 이번에는, 포피님이, 완전 선타를 가져갔죠. 와, 강력한데요. 자, 버독 바꾸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오지터만 남았습니다. 이 오반트님의, 지금 위기죠? 자, 하지만, 이거를, 과감한, 프리, 아, 필살기 어택으로 지금 모든 카드 날리면서 그나마 위기를 조금 탈출했고요 자 게다가 지금 느낌 변했죠 유리, 유리합니다 아, 하지만 아츠카드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끊고요 끝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번에 맞았네요 이러면은 위험하죠 야 이거 끝날 것 같은데요 사격 한방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악의 계보, 포핀 님이 승리했습니다! 역시, 갓플레이어는 괜히 갓플레이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포핀 님의 멋진 승리로 오반투 님을 2대0으로 이기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반투 님도 굉장히 선전했지만, 어, 악의 계보 참 무서운데요? 사이언을 죽인 듯 역시 악의 계보가 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4강전은 어떤 매치가 있을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매치는 신사길드 내 싸움이 되었습니다 욱덕님과 로건님로건님과 욱덕님의 매치가 이어지겠는데요 바로 두 번째 4강전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4강 vs 로건 신사길드의 싸움입니다 4강전 두번째 경기 욱덕님과 로건님의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욱덕님도 로건님도 모두다 12강전 8강전 진짜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두분이 4강전에서 만났다니 더욱더 이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분이 결승에 진출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욱덕님은 초사이어인데 로건님은 미래 덱을 준비하셨네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죠 욱덕님이 지금 버독으로 특수기를 쓰면서 상황을 지켜보니까 로건님이 반대로 특수기로 응수하죠 아! 하지만 여기서 욱덕님이 공격을 과감하게 가져가면서 선타을 가져갑니다 자 베지트 카드 뽑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연타로 이어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바로 로건님의 베지트가 커버체인지 성공하면서 하지만 욱덕님 유니크 게이지 소비했죠 아니 저 반대로 로건님이 유니크 게이지 소비하면서 지금 상대방에게 한타씩 주고 있습니다 자 로건님이 지금 공격권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바로 베지터로 바꾸면서 파란색의 강한 속성으로 지금 유리하게 이끌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카드가 없었죠 자독하바키 싸움이 됐는데요 와 1차이 이야 진짜 대박입니다 육덕님 1차이로 지금 공격권 가져갔어요 자 상대방의 모든 카드를 날리는 필살기를 선택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라이징 러쉬를 하나 가져갑니다 자 뚫고 갔죠 사격 아무 뚫고 가면서 아 이거 왜 공격 안 했을까요 어 심리전인데요 자 욱덩이 지금 아주 좋아요 폼이 너무 좋습니다 자 서로 지금 심리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 이번에는 로건님이 가져가면서 아 이렇게 되면 아까 라이징 안쓴게 참 아쉽죠 조베페지트가 죽던 안죽던 한번 써보는게 좋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일단은, 어, 낚았어요. 아, 바로, 바꾸면서, 게다가, 궁극기 꺼내면서, 좋습니다. 아, 피하죠? 아, 라이징 상당히 아끼는데요. 두 선수 모두. 초베스트가 이렇게 안 죽기 때문에, 참, 상대방이 주는 압박감이 큽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자 지금 궁극기 나왔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죽을 것 같거든요 이초베스트 궁극기 너무 강하거든요 와아 울트라 초지터 버텼어요 게다가 지금 아 근데 너무 멀죠 아 너무 멀었습니다 저게 만약에 사격이었으면 100% 맞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로건님 쪽으로 경기가 많이 지금 기울고 있죠 하지만 욱덕님 칼벤싱 헛배로 잡아내면서 기회 이끌고요 자 이거 맞으면 죽죠 이거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죽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역시 아 울트라 초베지트 왜 이렇게 좋죠 제가 없어서 그런가요 러자 <웃음> 다른 이, 이야기는 하지 말고 경기에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바꿀 수가 없어서 초보덕 죽죠 버프가 이제 애플리게 됐죠 하지만 초베지트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울초베 혼자서라도 역전 충분히 가능하고요 칼벤싱 성공했죠 자 이거를 어떤 심리전 가져가냐 아 이번에 바로 커버 체인지하면서 과감하게 방어를 시도했던 로건님이 유리해졌어요 아 이거는 한박자 늦었죠? 로건님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라이징까지 아직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많이 때리겠죠? 카드 생성 속도가 이미 빨라져있기 때문에 자, 저거까지 뺄까요? 아, 이렇게 마무리 레전더리 피니시로 아예 부활조차 허용하지 않습니다! 로건님, 이렇게 첫번째 경기 레전더리 피니시로 화끈하게 가져갑니다! 참 멋있네요 이제 보니 두 캐릭터 다 제가 없어요 <웃음> 자 욱덕님이 아쉽게도 로건님에게 패배하면서 첫번째 경기 로건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라이징러쉬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도 pvp였으면 분명 썼겠지만 이 대회가 주는 압박감이 심리전의 심리전을 하게 만든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두번째 경기로 끝나게 될지 아니면 균형을 맞춘 후 마지막 경기까지 갈지 4강전 두번째 경기의 두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육덕님은 오랜만에 보는데요 바도스 신에기로 나오셨고요 로건님은 어 저기 보니까 인조인간 듀오가 보이는데요 미래 울트라 초베스트가 있습니다 선타 가져가는 로건님 자아 커버체인지 바로 지금 시가차 공격으로 무마하면서 로건님이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반면 육덕님은 지금 커버체인지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공격권을 내주게 되죠 아 인중간 듀오 바꾸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지금 p v p 버프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픽업 버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중간 듀오 아직 강하거든요 아 공격 많이 이어나가는데요 어우 그래도 다행히 울떡님의 베지터 아 죽었어요 죽지 않았다고 하려고 그랬는데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죠 자 유리한 속성으로 바꿨죠 하지만 지금 로건님한테는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거로 유명한 이 초베지트가 있단 말이죠 과연 초베지트 버티기를 무마하면서 옥덕님이 전략적으로 승리를 이끌 것인지 아니면 이 유리함을 이끌고 로건님이 가져갈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헛벤식 소리 듣고 바로 궁극기 날아갑니다 근데 이게 체력이 워낙 많고 방어형이어서 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죽으면 대박인데 죽었습니다. 역시, 속성에는 장사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좀 유리해졌죠. 게다가 지금, 네, 목성님 라이징 러시까지 가져갔어요. 자, 지금 트랭크스로 바꿨는데요. 트랭크스 부활할 수 없는데, 어,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교체 타이밍까지 생각해가지고 로고님이 그냥 트랭크스 내주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인조인간 듀오로 바로 라이징 쓸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그렇죠. 이제 라이젠 바로 쓰죠. 손오공 피할 수 없었고요. 만약에 이거 성공. 아, 성공했어요. 로건 님이 이렇게 되면은 바도스한테 훨씬 더 인조인간 듀오가 강하거든요. 아, 이런 전략을 썼을 줄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자, 1대1입니다. 바도스가 아무래도 지원형이라서 공격력이 강하진 않거든요. 자, 인조인간 듀오. 자, 필살기 맞아도 그렇게 치명적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드래곤볼도 서로 방금 전에 소비해서 라이징 걱정이 없죠. 자, 굉장한 심리전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욱덕님,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자, 워낙 인중인간 뒤에 한타가 무서워서 그렇지, 그 한타를 안 내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카드가 아쉽죠? 카드 속도, 아츠 드로우 속도. 어, 로건님 머리 들이 미는데요? 때릴 때면 때려봐라! 어? 자, 바꾸나요? 네, 바꾸겠죠. 이제 좀 이따가 카드 쓰고 필요할 때 바꿀 것 같습니다. 와, 인중인간 디오이 차이를 극복하면서 이기나요? 카드 속도가 빨라요. 드로우 속도가 빨라요. 자 이제 두대 남았다고 보는데요 과연 카드가 나올 것인가요 아 기력이 없었어요 기력이 자 이거 아 로건님이 헛배녀싱 잡아내면서 두번째 경기도 승리합니다 와 두번째 경기 진짜 심리전의 심리전 중결승답게 첫번째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두번째 경기도 대단한 공방전과 심리전 있었고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랭크스 버리면서 욱덕님의 그기가 피할 수 없게 교체 타이밍을 바로 체크하신 로건님의 라이징러쉬 플레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결승전 두번째 겸비가 끝났는데요 한번 토너먼트 표를 같이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결승전에는 포피님과 로건님 로건님과 포피님이 붙게 되었습니다 아 결승전 사실 같은 길드지만 그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죠 결승전 우승자는 소정의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상품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이 결승전 경기 바로 다음주에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2 드래곤볼 레전드 첫번째로 치러지는 길드 엑시비션 토너먼트 신사길드 대 타이아인 길드의 준결승전은 결국 신사길드 두 선수의 결승 진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어, 결승에 오르지 못했지만 노력해주신 그리고 여태까지 준결승까지 올라오신 두분 선수 모두 정말 고생하셨고요또 이제 나머지 두 선수 결승전을 대비해야겠죠. 다음 주이 시간에는 바로 결승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결승전은 여태까지 있었던 대전과는 다르게 세판중두 번을 이기는 방식이 아닌 총 다섯 판중세 번을 이기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저와 신사길드의 수장님이신 마스터라고 해도 되겠죠? 바로 에바님의 보너스 매치가 우선 있을 예정이니까요 다음주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주 이 시간에 그 초대 우승자 누가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은 오늘 경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